M.F.N. 엄마 방송.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엄마 방송 한시 방송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엄마 방송에서 어세 분을 두 분을 더 모시고 어, 생방송으로 어 대한민국의 에, 38선 전선을 지켜라 어, 이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심재덕 제대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또 박홍서 예비군 그소령 예비역 해병구룡 예 소령 박홍서 예. 우리 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전 세계에서 지금 엄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그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어 며칠 전그 38선에 GP에서 7사단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 먼저 박홍서 잠깐. 네. 뭐 신주도 케 제가 격려를 올리겠습니다. 어 왜? <웃음> 어. 아니 우리 원래 군인들은 네. 같은 동기 생일에 대고 네. 사관학교 때도 군무자 때는 아 그래요 격려를 합니다. 예 네, 받으세요 그러면. 군인으로서 일단 예의를 갖춰. 네. 이러 이러. 아, 아니 그냥 바로. 하세요. 아야 왜그러세요 생방송이에요. 필수. 예. 필수. 네. 아이고. 앉으세요. 지금 이게 생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저희가 이두 분을 모신 것은, 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나는 이 7사단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어, 준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저도, 그, 며칠 전에, 그, 뭐, SNS에 뭐, 사진까지, 네, 그 기념품을 음. 만들었잖아요. 예, 예. 예. 그니까 그 GP 철거를, 이제, 하고, 음. 그 GP에서 그 철거한 그 철조망을 네. 이제 7cm씩 잘라가지고 음. 그 방문한 국회의원들한테 아마 선물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제가 처음에 제 눈, 눈을 좀 의심했어요. 네. 어떻게, 아니, 이게 무슨 전망사단에서 네. 이런 일이 있는가 본데 거기 문구가 있어요. 네, 네. 국회의원들 선물한 문구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음. 이 철조망은 음. 정군 최초로 실시한 네. 감시 초소 철거 작전 시 74단 감시초소에서 음. 사용하던 것입니다. 네. 4단 전 장병은 한반도 평화수호를 다짐하며 네. 74단을 방문하신 0 0 0 의원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돼 있어요. 0 0 0 의원이라면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그렇게 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예. 아, 7명. 7명 예. 7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게 했는데 지금 뭐그 뒤에 이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네네. 네. 뭐 어, 사단장이 지시한 건 아니다. 음. 밑에 군수 참모가 알아서 한 거다는데 말단적인 얘기고. 그렇죠. 저도 군에 오래 있었지만은. 아니 해, 해군 준장님이신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예, 그거 당연히 그 국회의원들이 방문하고 하면은 배에 피 음. 들어오면은 기념품 음. 준비하죠. 네. 하는데 세부적인 디자인까지 안에 네. 들어가는 문 하나 하나까지 다지시관 결정을 맡아요. 그렇죠. 그 사단장 그저 허가나 지시 없이 네. 이런 거 있었다는 거는 도저히 그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실망한 거는, 음. 이 육군 7사단의 중부전선 최전방이거든요. 예. 제가 합참의 정보작전과장 근무할 때, 음. 연말에 그 전비태세 우수부대 네, 네. 그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인금요를쫙 나가요. 그래서 예, 예. 동해에서부터 쭉 전방을 다 제가 금요를 나갔었는데, 예. 7사단에는 GP까지 들어가 봤죠. 예. 그래서 그 7사단이 굉장히 전통 있는 부대예요. 예. 거기 보니까 역대 사단장 쭉 붙어 있잖아요. 직근실에 음. 사진이 아.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50, 음. 1957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음. 7사단장을 거기서 했습니다. 오. 아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네. 그때는 준장 때 사단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1 9 58년에 음. 소장으로 진급하시 가지고 네. 쭉 이제 하면서. 이군 부사령관 할때 이제 6그 네. 어, 그사를 이제 이렇게 신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근데 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그걸 보면서 아이 전방에서 고생하고 하면서 음. 굉장히 전통 있고, 음. 그리고 부대원들이 보면은 딱 우리가 첫눈에 알아봐요. 아, 그게 그러니까 음. 자긍심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대에 대한 자부심. 네, 물론, 네. 물론 고생스럽고 추운데서. 음. 가족과 헤어져서, 네. 어, 고생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바탕에 그 장병들의 그 기백이 느껴지요 네. 왜냐면 그 자부심이 있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 건론을 해서 사단, 아마 그 부하 장병들, 칠사단, 널리 네. 그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고 자긍심이 네. 아마 바닥에 처박혔을 어,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사단장이 잘못 추진하는 바람에, 아, 사단 네. 네. 그 사단장이 그제전방그 중부전선에, 네. 어? 정말 쳐다보고 건물을 해야죠. 왜 음. 후방에 그력게 그렇게 정치에. 약해서 맞아요. 제가 보기 그 아부에 가깝거든, 요기 아부에 가깝죠. 예. 맞습니다. 예. 서 굉장히 제가 어,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사단장이라는 직책은 네. 육군에뭐 모든 병가가다그 사단에 다 있어요. 에이. 보병, 포병 기병, 아. 기갑, 뭐 수송, 검병, 네. 그게 그러니까 네. 모든. 가중한 자리인데. 모든 그재병그 병가가 네. 다거 그게 해가지고 종합전투부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군의 뭐 사단장 위에 또그 중장대하는 군단장도 있고 네네. 또 군사령관도 있고 뭐더 높은 지위가 있지만은 네. 육군의 사단장이 그 지휘관 중에 보좌의 꽃이랍니다. 꼭 그렇게 명예스러운 지책이라 그래요. 그데그 7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그러게 장군이 말이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니까 장군이라는 게 배를 붙여주고 그렇게 막중한 책임을 준 거는 헌신하고 그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뭐가 그 국회의원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 철조망을. 국회의원보다 전해질더 위대한데. 네, 그거를 보면은 네. 정말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메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사임. 예, 맞습니다. 네, 네. 하면서 네. 어제인가요? 음. 그 마지막 지휘소신을. 내려 보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이야, 그걸 네.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음. 배나로 뒤덮인 세상에도 전선을 지켜라. 맞아요. 이게 저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네. 당신들 어? 네. 미군 장병들 덕분에 미국 국민들이 네. 편안하게 맞아요. 마음 놓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오로지 전선만 지켜라. 네. 이 마지막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을 이번에 네. 7사단 이끌을 보면서 7사단 우리 전방이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국군 장병 육해공군 해병대 네. 지휘관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이 말. 네. 네. 자, 우리 저 해병전 예비역 소령 박홍서 예. 소령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생, 신동부 제도로 만난다니까 너무 좀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아, 그러셨요나 네, 아침에 또, 모욕도 좀 하고, 깨끗하게. 저희 다. 엄마 방송이 참, 이렇게 역할을 하긴 하네요. 아, 예. 그러까 이렇게, 동생을, 다 만나게 하고. 동생을 또 이렇게, <웃음> 아, 아, 이게 무슨 인연입니까? 네, 네. 그래서, 아, 아까 얘기하는데 중간에, 그래도 모욕탕에 가서 모욕도 하고, 아, 이거 좀 그런데, 목욕탕에도두번더 가고, 사우나실에도두 번씩 갔습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웃음> 네. 아, 진짜. 그래, 아니,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첫차가 6시, 6시 40분에 있는데, 그 첫차를 타기로 왔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배도 고프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마침 거기, 이른 새벽에 그 김밥집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 갔죠. 그래, 보니까, 이제 어떤 아주머님이 아주 단정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김밥을 마는데, 뭐 말씀하시는 게 뭐, 일찍 나오셨대요.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음. 그러면 내가 가볼 생각입니 과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올라가면 뭐, 국순 대표께서 뭐 전화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불러줄지 안 하면은 동기생 신동부 제도한테 가서 다 떠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음, 네. 그럼 만약 방송을 하더라도 네. 아 이분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고 그, 그분은 또 신분도 잘 보실 수 없잖아요 바쁘니까 또 가게에 텔레비전이 있지만은 텔레비전안 보고 그러면 과연 지금 이칠사단 장이 철조망을 끊어가지고 선물하는 내용을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인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우리야, 이제, 당연히, 아 심재두기야 해군에서 지금 가장 높은 제독, 네. 그 마지막 뭐 총장 이런 거다 제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수하지만은, 인명권자가 총장 보내면 그대로 갈수 있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네. 제독이란 또, 글자가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독자가 아까 심종도님이 저한테 가르쳐줬는데, 독전할 독전합니다. 네. 독전이 뭐예요? 야 전쟁 똑바로 독할독할 독하다는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네. 뭔 얘기하려고 또또 일어나? 또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음, 빨빨 리그 7사단 아, 아 7사단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웃음> 그래서 이제 뭐 뉴스도 못 보고 안 보는데 우리는 이제 군인이 군인이니까다 알죠. 그냥 탁 두는 순간에 피름이 아, 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큰일 났다 이게 딱 아. 뭐 다른 내용 필요 없고 불석할 필요도 없이 큰일 났다 음. 아 전방사단장이 음.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은 이 액자에다가 그 철조망 길이가 뭐 몇센치라고 했죠? 7cm 7cm니까 그냥 생각하면 은 아니 그 철조망 수많은 철조망 길에서단 7cm 그리고, 그, 가신 국회의원 분들하고, 강기자 두 분, 아홉 아, 분이, 제가, 그 뉴스, 그, 보니까, 격정지에 있는 주민들을, 아, 이 추운, 혹한의 날씨에, 어떻게 지내실까. 아, 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 보시면서, 아니, 그, 방송은 이게 나왔으니까요. 약간 그, 너무 그 민감하세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이게, 여기에 이제, 그게, 물이 들어서 그렇지, 그, 또 말이 또 빗나가려고 그래 그럼 이제 7사단 지역에 가서 7사단이 있으니까 들려가지고 장병들도 격려하고 그러면은 사단장 된 입장에서는 그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니까 뭔가 선물하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까 우리 오니까 조승 대표께서도 저밥그 저 바쁜 밥 와중에도 그 맛있는 갈비탕하고 <웃음> 다 끓여줘가지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아니 그냥 어디 가더라도 저 정도는 그냥 주고받는 게 상대인데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군인들 특히 남자들 그거는 거의 알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잘 그걸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새벽같이 이렇게 올라왔겠습니까 어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군인이 거짓말하면 나라가 망한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갑자기 인공기안 와가지고 셧다운 시켰지만은 그것도 내가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은 주욱 대표도 전역 군에 대한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처음에는 처음에 인공기안 나왔는데 인공인 줄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부대의 깃발들이 뻘겋고그렇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나와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걸 이제 셔다운 시켰는데 아니 일반 국민들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왜 우리 집피의 그 태극기가 높이 걸려가지고 걸려있는 것은 메이저 방송 어종편에 이런 데서 안 찍고 그 사진 어디서 찍었어요 캡처했어요 어디서 저 방송에서 캡처했을 거 아닙니까 태극기처럼 아주 그냥 펄럭 펄럭 날리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언론 주된 방송의 그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한국군이 아, 알고 했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 중순 대표께서 그 그걸 아니 야, 잠깐만 하면. 할게요 확실하게 해놓고 와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가짜 뉴스 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때문에 괜찮다 아이 그래도 본 사람 네. 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누가 봐서 문제가 아니라 네. 시청하던 분이 가짜스 셧다운되면은 놀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가 실수였다고 딱 얘기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제가 이제 대신 말씀드리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좀 시청자분들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국순 대표가 뭐 과감하게 막 잘못됐다는 거 알고 그냥 탁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거 근데 자 엄마 대신다. 방송 네. 시청자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우리 저 박홍서 어저 예비역. 소령님께서는 전화를 해서 인공기가 벌럭이는 그 장면을 가지고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건 좀 내려라 이래서 제가 내린 거지 거기서 제가 뭐 실수를 해서 내린 건 절대 아니고요 어 일단 뭐그 방송이 에 연결을 해서 오늘 이 방송을 아, 하게 된 겁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 어, 역시 대표님께서 오늘은 이 권력의 아부하는 어, 지금의 이 7사단의 소장 박소장 이분은 어 저희가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4일 날 음. 거기에 지금 어 발령이 돼서 왔더라고요. 4일이면 12월 4일인지 11월 4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됐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북 익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 문재인 패거리 놈들이 이 청와대 임종석이 까라. 지피에 가서 진두지휘하면서 아니 국방부 장관은 임종석이 뒤에서 줄래줄래 따라다니고 실질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서 이 지피고 모든 지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상식인데 아니 임종석이가 군대도 안 갔다와 본 사람이 거기서 국방부 장관 임종숙 뒤에 따라다니는 그게 우리 국민들이 그 이해가 갑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이 박소장이라는 사람이 칠사단에서 이런 엄청난 짓을 한거 아닙니까? 아! 저 국방부 장관 별 볼일 없고 다 임종석 청와대에 내 최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하겠냐 이런 무지막지한 경우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 아, 여기 저저 저 심재도께서 이심재도 예, 말씀 좀해보요 해보소. 요주 그게 저한두달 됐는가요. 그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그렇죠. 에, 이제 비서실장이 전방 그 집피 뭐 하살무리곳인가요. 예. 그 이제 현장 확인을 그때 비서실장 자격이라 보다는 그 남북 그그정상에 다음 <웃음> 후속 조치 그 추진 단장인가 그렇잖아요. 예. 뭐 그런 자격으로 가다 보니까 미소진장은 뭐 국지관처럼 행실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가고 심지어 뭐, 국방차관 장관이 가면 차관은 자 자리 지키는 게 동상 맞거든요. 뭐 차관도 따라가고 국정원장도거기 수행하고. 미친놈들 그뭐 아닙니까 그 병신 같은 그, 놈들. 거, 거기 뭐그뭐 뭐 눈이 좀 부셔서 선글라스를 끼다는데 선글라스 를는것 가지고 저도 뭐. 어, 선글라스 자주 끼니 펜이니까요. 그것까지 뭐 시비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마 사단장은 그런 분위기에 좀오반한것 같아요. 오바! 보통 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저 상징적으로 아이디어 낸게 이게 악수를 든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게 철조망은요, GP 철조망은 그겁니다, 이거죠. 예? 네. 그게 그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게, 그래. <웃음> 아까 말씀, 심재동님 <웃음> 예, 예, 예, 예. 말씀대로. 그 상징적인 지역에, 그 완전히 철조망을 다 철거, 거기만 철조망을 철거시키고, 거기에, 그, 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분이 거기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자기들끼리 다통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그 위에, 예. 왜냐면 전방 사단장은, 전방에 보면 장병 모두가 전방만 보면 돼요 네. 후방을볼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후방으로 한눈 팔면 은요 음. 전방이 뚫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 퇴세가 그만큼 약화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거 뚫렸다고 봅니다 아니, 기념품 저는.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네, 그렇죠. 제기했는 이렇게 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그렇죠. 하나의 상징적으로 전방의 정신무장이 완전히 해체되버린 거야, 이게. 맞아요. 예? 그리고, 아니, 왜 사단장이 더부하장병들이 후방을, 흥, 저 흔눈을 팔더라도 사단장은 전부 다 전방으로 저 몰입을 시켜야 될 책임이잖아요. 맞아요. 사단장이 그 손순수매가 더 그냥 무장해제를 시킨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네. 사단장이 국회의원 일곱 명한테 뭘 그래 잘 보일 게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사단장이 네. 그,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사단장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두 국회의원하고 사단장을 놓고 누굴 더 존경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사단장을 더우 위에 놓고 더 존경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심한 이이 이 사단장, 이 사람 이 사람 이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아 그리고 그이 이분이 이 잘못된 출신으로 인해 가지고 네그 7사단 장명의 네. 명예뿐만 아니고 아까 방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뭐 지역 그 출신 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 출신 지역까지 욕목인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계속 SNS 보니까 <웃음> 뭐 출신 지역을 가지고 다 그냥 비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출신 지역을 그렇게 저 민감하게 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까지 들지만은 네. 하여튼 어떻게 됐는 결과적으로 현상이 출신 지역에 고향분들한테도 이거 사실 피해를 주거예요 근데, 네. 아니, 신동보 제동님. 예. 네. 지금까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패거리 전라도 사람이 거의 다 차출됐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보겠어요? 7사단이 어떤 곳인데 상징적인 곳에다가 전북의 익산 사람을 4일 날이 부임시키고,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뭐 국민들이 뭐 절대 용서할 수 없죠. 그렇게 네. 그런 저 엉뚱한 아이고, 행위를 했다. 네. 이렇게 제가 좀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유, 하여튼 뭐 누구 어떤 지역이 출신이든 사단장을 부임했으면 네. 사단장 본인이 임무만 하면 돼요. 그냥 계세요. 그냥 계세요. 예. 네. 계속 그저 한눈 팔지 말고 네. 그리고 부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하들한테 어제 아, 오늘 시문에 보도가 됐죠 육군의 평일, 뭐, 외출 그거를 확대하고 시간도 늘리고 예, 예, 예. 위수구역도 뭐저 거의 없애다시피 하잖아요 예. 야 제가 우려하는 게 일반 병사들이 그 의무복무 중인 일반 병사들이 평일에 외출할 일이 그렇게 많은가 네. 왜냐면 어지간한 부대는 요즘 복지가 잘 돼가지고 음.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걸다 인터넷, 부대, 부대 안에서 다수 있죠. 부대 안에서 거의 다저 충족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외출을 그렇게 평일 날 자주 일주일에 두 분인가 이렇게 나가도록 뭐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참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 이것도 아주 포퓰리즘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하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부대 지휘하면 요그 부대가 완전히 망가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대 네. 그게 네. 실제 전투에 네. 전투를 발휘 못 합니다. 못하죠. 오로지 네. 그 지휘관 소신과 오로지 그 미군 같은 게, 주한미군 같은 게 fight t o n 라고그러 오늘 밤에 전투가 있다. 음. 제가 2004년도에 해군 이함대 전투전단장을 했어요. 전전장 네. 그 때. 처음 저 진급해서 네. 지휘관 보직 나간 게 전투전단장을 했는데 네. 제가 나가자마자 그 전해에 제2 임페인전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제가 2004년도에 네. 바라타임이니까 제2 임페인전에는 우리가 먼저 어, 저 기습을 당해가지고참수리357 네, 네. 고속증이 깔아앉았잖아요. 음. 객심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성조원들도 7명이 가 죽고 네. 그렇게 피해가 많은 거예요. 네, 네. 물론 우리가 그 보고를 바로 그 응징을 해가지고 적에도 많이 피해를 줬지만 결국은 음. 우리가 먼저 다한 전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서 내세운 구호가 오늘 일전 있다. 음. 예, 오늘 일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당장 어? 전투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해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요 실제 막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전투를 발휘를 못 해요. 그렇게 오늘 일전 다음에 막 계속 뭐 미흡한 게 보여요. 네. 그리고 훈련도 더 팀웍도 더 맞추고 전투팀웍 훈련 뭐 해가지고 네. 하면은 탁 하면은 조금 반사적으로 그게 전투력이 발휘해야 돼요 근데 그런 그 없이 이렇게 사단장이 엉뚱한 한눈팔고 네. 밑에 부하들 그뭐 어제 보도됐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군대 포퓰리즘을 어 부하들 눈치 보면서 인니에영합한그 정책을 하면은 전투력 발휘 못한다니까요 맞아요. 어느 시간에 훈련하고 어느 시간에 오늘 일진이 있다는데 무슨 외출을 그렇게 한가하게 매일이다시피 나가냐, 이거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 근데 신제동님, 그, 미국의 메티스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던. 예, 예, 예, 예, 예. 대한민국에는 그런 군인이 없죠? 지금 문재인이 <웃음> 정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군인들한테까지 이렇게 한다면 누군가는 국방부 장관이 딱 나서서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저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은 완전히 전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할수 없습니다. 또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티스 장관 같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보다 더 훨씬 정말 속이 터져 못 살겠습니다. 아니 우리 우리 저 선조 중에도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해군에서는 이순신 제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제독이죠. 근데 네, 그 이순신 제독도 메티스 장관보다 더 소신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선조가 임금이 뭐 지금하고 게임이 안 되죠. 맞아요, 맞아요.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네. 전제, 군주국가잖아요 어, 군주국가였죠. 그게 왕이 지시한 것도 안. 안 따르죠. 안 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게 한산도에 있는데 저쪽에 부산포 가서 외군을 그 찾아가서, 어? 다 개침시켜라 네. 지시를 했는데. 네. 유수석을 해보니까 이거 나갔다가는. 네. 그 한산도에서 노를 지어서 부산까지 가면 치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왜에서 싸워야 돼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패 그러니까 음. 이순신 장군은 음. 반드시 이길 성산 있는 저, 저 전투 아니고 안,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백진 백상한 거죠 그래서 네, 그건 네. 뭐 무리다 음. 그러니까 명령불복적으로 <웃음> 투옥시키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원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를 임명해가지고 웅균한테도 나가라니까, 웅균도. 못하겠다. 아, 아니, 못하겠다 그랬어요. 어. 이거 안 맞거든. 그러니까, 그때 합참, 지금으로 치면 합참 의장이 그때 근율근율 근율 장군이 지시를 한다고. 웅균한테 나가라. 나가서 싸우라. 네. 근데 못하겠다. 그래서 원균을갖다가 이거 저 곤장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부하다. 그리고 원균이가 화가 나가지고 술을 먹고, <웃음> 학기에 그냥 출전한 거예요. 해가저가 중간에 가다가 7천장에 하루 만에 못 가니까 거기서 기습당해가지고 전멸해버렸잖아요. 네. 조선수군 그래 된 거예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다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어 백의종군을 하면서 도저히 안되니까 이순신을 딱 12층 남자한척 하나 데가고 13척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133척을 대적해서 아. 그야말로 기사 해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훌륭한, 우리 참, 어? 선배, 장모님이 계신데, 네. 선배 제독님이 계신데, 왜 이런 늦빠진 짓을 하느냐, 이거. 그렇죠. 맞아요. <웃음> 저는, 칠사단에 네. 이수진 제독, 그 사진 좀그어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웃음> 좀, 그런 거좀 새기면서. 예. 예. 자, 엄마 방송 보시는 우리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내 시청자 여러분. 어,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제일 위기가 국가 안보입니다. 이 안보를 제대로 지켜야 될 군인이 정치에 합류하고 아부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선은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우리 박홍서 전 소령님과 그리고 우리 신동보 제동님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홍서, 우리 소령님 또한 말씀 하시죠. 자, 지금 이 7사단의 문제 이걸 가지고 명령 체계가 무너졌고. 아, 예, 그걸 좀말씀해주세요 아, 역시, 그 대표님이 지금 핵심을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저, 비서실장, 그, 선글라스 끼고 국방장관이라든가. 예, 앞으로 그, 보시고. 예. 네. 그 이거 바로 앉으세요. 뭐, 표현, 언론에 표현, 되기로는 장관과 그걸 대동하고 갔다는데. 비서실장하고, 죄송님. 비서실장하고 국방장관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합참 의장이 계셨다면은, 그, 명령 개통이 어떻게 됩니까? 그, <웃음> 비,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은 명령권이 없어요. 명령권이 없어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지, 그렇죠. 비서실장이 뭐지휘관다이니고장관다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군부대를, 그, 그래도 다닐 수 있는 분들은, 대통령 이하, 저, 국방장관, 음. 그 다음에 합참부장, 음. 아, 이런 분들이 지휘계통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시찰을 안 하는데 비서실장께서 국방장관을 대동한 듯한 모습을 그 언론에 보이고, 아, 선글라스 약간, 최 형님도 선글라스 끼는 걸 좋아한다, 좋아한다 하시니까 네. 개인 취향이라고 보는데 또 그렇고, 고고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들 분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라 하는데 군복을 입고 철물을 쓰고 어~ 전방 사단에 계속해서 방문하는거 이거 풍기의 문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군명령예통에좀 그~ 좀 상식적으로 예. 어~ 좀안 맞는 행위를 한 그~ 비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저~ 저도 그~ 매티스 어~ 예. 미 해병대 출신 장관님이신데 예. 예. 그, 송영무 장관께서 예. 장관하실 때 오셔가지고 방문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 송영무 장관께서 메티스 장관을 보고, JS에 같이 군복 입고 나서 한번 우리의 의지를 과시하자 그러니까, 메티스 장관께서 그 해명대 사성 장군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음. 나는 지금 민간이신 분이니까, 음. 군복을 입고 거기에 다 하는 것은, 음. 군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군복에 대한 예의인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음. 뭐 군인에 대한 예의, 예의라, 예의도 라예의 아니고 군복에 대한 예의, 예의가 아닙니다 라는 걸 보고 과연 그 분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재용님 다시 한번 여기돼서 음. 군의 명령 계통하고쫙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어, 제가 잠깐 예, 예. 어떤 음. 의의를 제기한다면 예. 아니, 임종석이가 군대도 안 갔다 온 놈, 무슨 군복으로, 지가 거기 가서 지시를 합니까? 이게 한심한 놈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동님? <웃음> 네, 그러니까. 아니, 군대를 갔다 와서 정말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이 그나마 저렇게 가서 한다면 그래도 제가 좀 봐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군의 군차도 모르는 인간이. 아 대표님. 아까 메티스 장군은 <웃음> 사동 장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군복을 안 입잖아요. 아니 우리 자기가 이제 민간 신분 됐으니까 군복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군인이 입을 군복을 그만큼. 왜 민간이 입고 가냐. 에이.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이 한번 그러니까 그만큼 투철 아니 그런데 지금 군인의 그, 명예를 지켜주는 거죠. 육해공군의 그 모든 부대가. 이상해, 이상 그게 유행처럼 되어 있어요. 그치. 정치인들이 부대 방문하면은, 네. 이, 그 전투복을. 예, 네, 예. 네.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말이야? 어? 네, 말 그건 안보예요 완전히. 다 그렇게 하더라고. 뉴스 보도 나오는 사진 보면 그래 놓잖아요. 아, 대, 아니, 저는 그거 보고 습니다 왜? 봤습니다. 왜 저럴까? 네. 저거야왜그 신성한 군복을, 네. 어? 그 정치인들한테 그것도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으며, 이름까지, 명찰까지 새겨가지고, 이렇게. 그, 입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아이고. 좋은데, 제가 보니 그런 군복을 좀 그렇게 그 남용하는 거 아닌가. 예. 왜냐면 신상, 굉장히 군복이 굉장히, 신상, 군복이 굉장히 신상한 옷이거든요. 맞아요. 예. 네. 필요한, 그게 군인들은 군복은 수위에요, 수위. 네. 그렇죠. 네. 수위가 따로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 신상한 군복을 그런 식으로 의전용으로. 오염시키는. 어, 의전용으로, 아부용으로 쓰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 그러니까 이거 군복도 그러면서 철조망까지 놓은 거예요. 아렇죠 이거, 이거 정말 네, 참, 정말 참, 우수, 참, 우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기가 막히니가 한마디로, 제가 한마디 하면 정신 빠진 겁니다. 정신 빠진 겁니다. 아! 참. 네, 제동님, <웃음> 네. 대표님. 왜 그렇게 군복을 그렇게 민간인들이 입으면, 아, 같은 옷이니까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또. 같은 옷이 예, 아니죠. 그래, 아니, 잠깐만요. 아니, 옷은 옷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왜 군복에 대해서 그렇게 입고 나가지 말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같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죽고 산다는 게 통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그 명령계통에 있지 않은 분들이 그걸 입고 명령계통 선장에 끼어드니까 명령 지휘계통이 자칫하면은 아까 비서실장 그분 국방장관이 대동한 것면은 국방보다 장관보다가 상위 계급자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뭐 이미 다 아는데. 뭐. 이미 다 알아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사단장이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 왔을 때 허리를 90도 숙인다든가. 또, 그는뭐 당장, 또, 심지어는 중대양이 됐을 때도 민간들이 왔을 때 중대양이 그 민간인 분한테 고개를 90도 숙이면은 그 중대양에 지휘하는 그 부하들이 과연 중대양 상급자를 보고 또 그러면 90도 숙이게 됩니까? 그래, 그러면 그, 군대 망하 거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그런 식으로 위에 지휘관이 처신을 하면은 예. 그 리더십이 형성이 안 됩니다. 사실은 부하들도 굉장히 영리해 가지고 우리 지휘관이 뭐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하는지 뻔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게 말이야, 안 먹혀요. 네, 마, 절대, 그 말이 아무 혀요 절대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리고 외부적으로 처, 처신을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그 군대가 완전 정치화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군대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부하들 눈치 부하들 눈치 보, 보면 안 돼. 네. 그 인기 영합적으로, 그, 퍼필리즘을 군에까지 적용하면요. 네. 부하들이야, 당연히 편하게 해주는 지휘관 인기 있죠. 네. 예? 안전 뭐, 네. 넣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웃음> 그 어떻게 다, 그, 그, 그 사람, 그, 그 사람이 아니요, 그, 아니란데. 그건 뭐, 아니지, 뭐. 그러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근데 제가 실직 경험한 게좀 있는데, 네. 예, 소신껏 부하들한테, 에, 예, 전투 위주로, 최선도 굴린 련 그, 혹독할 정도로 시키고, 음. 대신에, 보람을 줘야 돼, 보람. 네. 그래야 경제가 생겨요. 그래서, 네. 제가, 제가 작년에 펴낸 저 책에도, 어, 예. 그저 책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하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는, 승리를 음. 선물로 주는 것이다. 아, 정말.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필성, 필성. 아, 제가, 저, 저, 대의 때, 어. 무장 간첩선을, 한포사기 첫발에 맞아가지고 객집시킨 어.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 네. 과정에, 음. 보하들 굉장히 고생했어요. 음. 제가 막 엄청 훈련을 팀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 거의 지칠 정도로 했다니까. 그래야 제가 함장님한테 불려가지고 당, 그 당시 유도탄 고속함에 한포 지휘장교 그런 그러니까 포술장이라는 직책을 했는데요. 대입 때. 네. 함장한테 불려가지고 왜너 요즘 훈련을 그 그래 애들 그렇게 못살게 시키느냐. <웃음> <시키냐.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아이고 함장님 그 훈련 그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다 시켰어요. 해가는데 네, 네. 딱 시내로에 들어오는 거예요. 간첩선이. 식별했을 네. 때 위협사격하고 객파사격할 때까지 음. 추적해가지고요. 네, 네. 거기에 훈련한 그대로 패턴이 다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기적처럼 네. 한포사격도 명중이 되고 말이에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아. 뭐냐. 그동안 고생한 거는요. 딱날라가요 왜? 승리 했으니까. 승리를 그러니까 그게 승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 최대의 복지다. 그게 나는 실감을 했어. 예, 예. 예. 실감을 했다니까요. 마, 맞는 말씀. 예. 그런 식으로 부대를 지해야 된다, 이거야. 맞아. 자, 그런데 예. 우리 신동보 역시 제동님답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대표님. 네. 지금 신동보제독께서는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흔들리는 배에서 네. 포로를 싸가지고 음. 간접선도 막 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몇, 발, 몇 발을 쏘지도 않고 몇발 쏘아있어 몇발 그런데 제가 첫발에 발에 맞... 맞췄다는 거는 이거는 <웃음> 일곱 발을 쐈는데 나머지 여섯 발을 빛나가고 나... 중... 아니 공중에 날아가고 있고 네. 첫 발에 맞으면 그 하염을 보고 사기 중지를 시키잖아 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한 4kg 떨어져 있었거든 네, 네. 그첫 그 발을 맞은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제가 실감해서 실감 야 그리고 부하들은 언제 이게 사기가 올라가느냐? 어? 언제 보람을 느끼고 언제 사기가 올라가느냐? 그리고 부대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높아지고 지휘관을 진정으로 존경하느냐? 승리해야 를승리 돼, 승리.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과정은 가혹할 정도로 훈련해야 돼. 그, 그 이제 그, 그렇게 하라. 그때 부하들 눈치 보고 인기영합적으로 부피니지 좀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맞습니다. 예. 그게 명령이 그 그때 포수장 하셨잖아요. 예. 포수장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 사격하라. 예. 그러면. 제독께서 그때 포장할때 사격 명령이 딱 떨어지자 말자 포를 쏘는 그 사수가 응.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바로 <웃음> 포술장의 지시가. 아니, 간첩... 뭐냐면 조금 말씀 대드리면은. 네, 그거좀얘기시 주. 많이 얘기해. 해군 군함이 수십 시기 그때 전투를 했어요. 간첩선 하나를 잡기 위해서. 아... 했는데 세 시간 동안 가리... 간첩선을 놓쳤어. 아... 오랜 무중이야 아... 네. 그래가지고 아유, 제 제가. 대마도 서남방 서남방에 있었어요. 남해도 침통 간접선인데. 그게그 그러니까 동원된 모든 해군 함정들이 그 전투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전투 네네. 그 위에서 지, 지시가 나왔어. 전투 네네. 배치 해제. 네네. 지휘배도 방송이 전투 배치 해제. 음... 그래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작전 실패야. 간첩 아... 놓쳤어. 그런데 저는 어떻게요? 네. 제 지하에 있는 포효원들 있잖아요. 예, 예. 사격통제사, 어. 그 다음 변기사, 어. 한포, 음. 사수. 네. 현장 대기하라. 음. 그리고 제가 이제 포술 지휘회로를 헤드셋으로 끼고 지휘를 하거든요. 네네. 네. 제 임무가 전투배치 해제되니까 일반 항해당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해당직 사관이야. 그러니까 음. 조함을 해야 돼요, 배를. 음. 그런 그러니까 게 항해당직 사관 헤드셋을 끼고, 음. 목에 포술 지휘회로를 끌고 대기, 대기하라. 내 지시 때가. 네. 나머지 모든 요원들은 다 자러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식별한 거야. 네, 잡그죠 그래 그러, 그러,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간첩 선이한 50나트로요, 한7 음. 0 k m 이상으로 도망을 가는데 제가 그걸 해제해서 했으면은 놓쳤어요. 왜? 조금만 가면은 한 5마일도 가면 은 일본 그 대마도 영역에 들어가 버려요. 그거 추적 못해. 요 그런데. 그래. 마침 네. 대기를 시키놨으니까 바로 포가 날라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전이 있다, 이 구호를 음 내셔온 게요. 음 바로 전투가 있다고 제가 항상 대비해야 돼요. 항제 전장,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네 그러면, 그렇지 않고는 전투에 승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 명령으로 그래 하자. 대원들은, 다른 대원들은 다성조원들을 자러 갔는데, 내예에만 남아 고생을 시켰잖아. 네음 하지만은, 승리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자기들은 사기 오르는 거죠. <웃음> 예 그, 그렇게 제의를 나는 해야 된다. 님 그러니까 이제 <웃음> 말을 요약하자면은 <웃음> 포술장으로서 명령을 딱하다하자말자그 원하는 방향대로 즉각적으로 그 밑에 사수가 움직였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그 포술 명령 체계라 본다면은 음. 지금 국군, 어, 치, 최고 그 직속 상관 중에서 최고 상관이 대통령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대통령의 명령이 바로 네. 일선, 저기, 초면까지 전달되는 게, 그게 명의책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된명의책는 어떤 겁니까? 그런데, 아,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제가, 어, 2003년도에, 예? 음. 제2연평이, 어, 그 그렇죠. 했을 때, 연평의전. 제가 합참에, 네. 합동참모본부에, 네, 네. 정보작전과장 그러니까, information operation, 아, 네. 그 초대과장을 제가 했어요. 음. 제가 저장설를 그 일에, 해가 창설을 해가지고, 음... 그, 그 과를 새로 만들어서, 그게 네. 첨단전을 이제 해야 된다, 우리도. 아, 맞아요. 그게 사이버전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심리전, 네. 민사작전, 그 정밀타격, 뭐, 대가지 아홉 네. 개 기능이 있는데요. 네, 네. 그 과를 제가 창설을 해서 초대과장을 이년을 했어요. 네. 근데 2년째 해 되는데, 네. 2003년에. 연평해전이제2연평해전이 네. 된다고. 아, 근데, 그연평해전 내가 굉장히 그군 내에서도, 왜? 우리가 피해가 좀 있었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합참 의장이 정군에 예. 지지소신을 내려보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제2연평해전 아니고 서해교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서해교정과 관련하여 해가지고 합참 의장 지시선1호에 1호 예. 저한테 기한을 시켰다니까요 예. 합참 의장 지시선 그래서 한 5페이지 에포지로 기한해가지고 수정 전혀 없었어 그 제가 한 대로 자, 정군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한테다 내려놨다고 예.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주장한 게 그게 있어요. 그 지수신에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 그래가지고 연평해 대한 교정 규칙이 잘못됐고 당시 대통령이 말이죠. 먼저 쏘지 마라 그랬다는 둥 뭐~ 맞아요. 비판이 예. 많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일단은 부대가 저의 기습이든 어떻든 얻어맞아 가지고 예. 우리가 먼저 객침이 됐다 이거야 예. 부대 생존권이 상실된 거예요 네네. 그거는 절대적으로 지휘관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예. 제가 만일 그때 고속중 정장이었다면 은 네, 예. 예? 예. 대통령 할아버지 지시라도 일단 알아요. 내 부하들 지키고 맞아요. 내 부대 지키는 우선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어교전 수칙에 네네. 명시돼 있어요 네. 우리가 자위권 행사하는 예. 그게 예를 들면 적함이 전속 우리를 접근하고 있고 응. 모든 무장이 우리를 겨누고 있고 뭐 모든 그 탐지 장비가 우리 쪽으로 탐지를 하고 있고 응. 모든 사람이 전투배치에 있다 네네. 이러면요 은그로그로 전속으로 접근한다 이거는 응. 자위권 행사 대, 대상이 된다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쏴버려야 돼 네. 그러면은 위에서 먼저 쏘지 마라 하더라도 아, 나는 우리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자유권 차원에서 했다면 할말 없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약간 저는 아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피해가 많아가지고 참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예, 네. 예, 예, 예. 자, 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한시에 생방송으로 지금 어, 권력에 아부하지 말고 전선을 지켜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 며칠 전 사건에 일어났던 7사단에 이박 소장, 이 사단장이 엄청난 우리 국민들에게 분감을 주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군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고 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과 업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45조 중에 30몇 조가 거의 여러분들에게 다 지급되는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7사단장이 아무리 권력에 아부를 하고 싶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의식하고 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정치권에 붙어서 정치권에 아부하는 그 부대는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다 실망을 주는 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군 명령 체제는 무너졌다. 기강도 무너졌다! 저렇게, 이렇게, 예,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박홍수, 소령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이제 방송이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그 7사단에 일어난 이 행위를 네. 보고, 어, 마지막으로. 심각합니다. 네. 저, 국방부에서 지침이 하달된 게 4일인데, 네. 그, 사단장께서, 그, 저, 국회의원들한테, 액자를 전달한 날짜가 18일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14일 동안 그 국방부 지침을 사단장이 몰랐다는 건데,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네. 만약에 전시에 긴급한 첩보가 하달됐는데, 사단장이 14일 동안 모르, 모르면 그 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죠? 어제도 마, 말씀하시고, 군인이 거짓말 하면 나라가 망하고, 네. 여기, 이거 나오잖아요. 권력의, 아부하면, 권력의 아, 아부. 권력의 아부하면은 전설이 무너진다! 네 방원호 사단장께서 육사 46기라는데, 저는 31기니까 13년 후배 되시는데, 제가 산학교 훈육관을 했으니까, 제제제자들이 회사 43기들이에요. 정말 걱정됩니다. 흑육관으로서. 네. 네. 어, 박원호 사단장은 어, 정확하게 해명하시고 그, 그렇게 그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육군에서도. 분명하게 해명하고 경의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과를 해야지 이 일로 인해서 전방에 있는 사단장들이 정치권에서 오면 은 거기 신경쓰고 눈동자가 전선 전선을 향하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비서실장 이런 따위들한테 눈이 돌아가면 은부활을 죽이고 아, 부대를 망하게 하고 맞아요. 국민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무려 떨뜨리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못하면은 전방의 일선 사단장들이 각 기관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나라를 지키세요. 그러면이 안에 있는 국민들은 주권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대통령을 잘못 뽑은 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민들한테 맡겨주세요. 그게 우리 주권자들이 가장 큰 책임이에요. 왜? 주권자를,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군인이 뽑잖아요군인들보거하면안 됩니다! 잘 모르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나와서 함부로, 군인들을 함부로 모욕하는데, 그 모욕하면은, 그 화가, 당신들한테 미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미치고. 맞습니다. 예. 전방에 있는 일선사장의 들을 똑바로 들어. 대군 <웃음> <해군> 공군도 마찬가지고, <웃음> 누나를 절대로 뒤로 돌지 마, 전방으로 향하고, 북계군의 동향을 예주시하면서 한치도 물러서면 안 돼, 이 <웃음> 자식들아. 네. 자, 우리 박홍서 <웃음> 전 예비역 소령님께서 아주 정말 군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지가 좋지 아닙니까? 잘 하셨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우리 그저신동보 제동님 예, 말씀하시죠. 예. 런데 예. 지금 뭐 7사 단장이 <웃음> 지금 완전히 그냥 돈마이 올라 가지고 참고스수를 텐데. 무슨 돈입니다 <웃음> 근데 이제 결국은 선배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저도 이제 이뭐 군은 틀리지만은 네. 군에 또 상당한 저 위에 선배 되잖아요. 네. 예비 예비이 만은. 그리고 네. 또 위에 위에 상관들 있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경우 어디 최신할 이런 거다 보잖아요. <웃음> 그럼 흉내 내는 거예요. 그게최신이요위 사람이 최신이 바로 밑에 사람 그 메시지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그 전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은 뭐 평양 정상회담에 수행에 가서 대임 네. 이틀을 앞두고 말이죠. 대임 음. 전날을또 천지 한라산에 아저 백두산 갔잖아요. 네. 백두산 가가지고 무슨 김정은이가 네. 뭐 말리 답방을 해가지고 할, 한라산에 오면은 네. 해병대 동원해가지고 뭐 헬리패드를 뭐 하겠다 농담으로 했겠지만은 에이, 에이. 그러한 그 국방부 장관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일선 사단전도 아, 저런 때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웃음> 아유, <웃음> 그래, 근력에 대한 아부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나는 그게 영향, 그런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보잖아요. 영향이 네, 예, 그리고 사단장은 그죠. 무조건 절대적인 책임이 있지만은, 네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든 위사람들도 음. 책임이 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유, 사단장은요, 지금도 꽤 논란이 많이 되고 했는데, 사단장에 대한 징계나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징계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사단장은, 어, 일월 1 0개로 네. 보직해임하고, 네. 필요하면 강등이 돼, 강등. 자, 네,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그 방송에 잠깐 비쳤는데 자 우리 엄마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저심동보제동님하고 우리 박홍서 전 예비역 소령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게 바로 군인들의 정신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 국가 안보를 지켜왔던 분들의 역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어 저는 문재인 정권에게 말하고 싶고 지금의 국방부 장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 7사단 사단장 해임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어, 보, 어, 보직으로 보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7사단을 이렇게 뚫어놓으면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지역에 에, 북한 병사들이 7사단으로 넘어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 보고 체계가 무너졌는데 저 북한에서 넘어와도 아 지금 여기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대한민국 수도서울 바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 엄마 방송을 보는 저 청와대 문재인 배그리 놈들 똑바로 들으세요. 당장 해임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해주셔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강, 네,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죠. 예. 네, 자 오늘 저희 엄마 방송에서는 어, 권력에 아부하는 어, 군인들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 마, 모든 어, 군인 정치 군인에게 오늘 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가 전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고생은 우리 국민들에만 국민들에게만 돌아오는 그런 고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군인들이 이 제대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촉구하면서 오늘 저희 엄마 방송, 한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예, 동, 예, 재동님, 박홍수 소령님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